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 밤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 지금 여러분들 등은 어때요? 등이 좀 편안하신가요? 네. 등이 많이 딱딱하게 굳어있고요. 네. 순환이 안 돼서 굉장히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척추 라인 전체가 순환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일상생활에서 늘 고정된 자세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등이 사실 나도 모르게 아주 많이 굳어지기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가 자세를 하시다 보면 은 어때요? 요가에서는 몸의 각 부분을 여러 각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어 많이 젖히는 동작들할때후을 자세이죠. 네. 그럴 때. 굉장히 등이 뻑뻑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자세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 내용은요. 등쪽 이죠이 위쪽의 등 부분. 정말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충분히 굳어있지 않게 내부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기 하면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이 자세는요. 낙타 자세이고요.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준비 동작 무릎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발등 정강이 한번더 바닥으로 누르세요. 발가락 끝에 발톱 부분이죠? 여기에도 힘을 실어주세요. 발이 발가락 힘이 빠지고 발목이 흔들거리게 되면 자세에서 어때요? 상체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허리에 막 힘을 쓰게 되고요. 또 무릎이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세 효과를 잘 보실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닥 쪽에 잘 발가락, 발등, 발목, 정강이 그리고 무릎 쪽. 네. 이렇게 아래쪽 발끝에서부터 바닥을 잘 지지해 볼게요. 네. 그리고요, 양손을 이렇게 고관절, 요 접히는 면 있죠? 여기를 잡아볼게요. 네, 삼각팬펜다 있죠? 들이쉽니다. 골반 앞으로 하시고요. 가슴을 쭉, 가슴 정중앙을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들어오시고요. 내쉬고. 들이쉽니다. 골반 앞으로 하면서 가슴 정중앙을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내쉬고요. 네. 쉬고요. 네. 어, 등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 발이 힘이 잘안 들어가는 분들은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이 발등 밑에 있죠. 발목하고 발등 밑에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말아서 밑을 받쳐서 해주세요. 그러면 무릎 쪽이 중심이 너무 많이 쏠리지 않고 발이 흔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자세를 취하기는 훨씬 쉬워지고요. 하체 힘이 강해지기만하면 상체는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 연습을 좀 해볼게요. 발등 꾹 누르시고요. 자, 발 뒤꿈치 이렇게 잡아볼게요. 반대 손도 잡아볼게요. 네, 사실 이거 안 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손을 이렇게 발쪽 뒤로 가져가서 짚어볼게요. 처음에 어, 많이 유연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끝을 뒤로 하시고요. 들이시면서 발등 꾹 누르고 엉덩이를 서서히 이렇게 들어서 골반과 가슴을 위로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뻗고 있죠?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네, 요강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 동작도 지금 3번 더 해볼게요. 들이십니다 가슴을 쑥 천장 방향을 향해서 뻗어주세요. 내쉬고 들이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하고 가슴을 앞으로 쑥 내미세요. 허리를 젖히지 않고 가슴을 뻗고 있습니다. 내쉬고요. 3번 더 해볼게요. 들이십니다 골반 들어주시고요. 가슴 천장을 향해서 쭉 뻗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이제 손을 이렇게 무릎 쪽에 놓으시고요. 잠시 그대로 숨을 봅니다 네,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후을 자세 효과는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어, 많이 등이 굳어 있고 가슴 쪽이 수축이 되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주셔도 굉장히 강력하게 어,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해요. 네. 이등 쪽에 굳어있는 부분을 움직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호구를 해주셔도 뭐 강력하게 뇌쪽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저도 얼굴이 붉어져 있잖아요. 강력하게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주의해주셔야될 분들은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동작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눈 쪽에 약간 질환이 있는 분들 있죠. 안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녹내장 같은 경우죠. 이런 분들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목이 심한 목디스크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머리 안쪽에 갑자기 압력이 높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해주셔도 괜찮겠고요. 네. 그래서 가벼운 동작 정도로 이렇게 바닥에 손 짚고 손가락 이렇게 뒤로 하는 게좀더 안정감 있겠죠? 이렇게 엉덩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처음에 그냥 한 5cm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들이쉬면서 엉덩이 5cm 살짝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여주시고 네, 네. 괜찮아지면 서서히 운동 범위를 더 넓히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시도해 주시면 되고요 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뭐더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일단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민정선입니다